존경하는 17만 웅항시민 여러분, 웅항시의회의장 윤미경입니다. 풍요로운 하얀 서해 기운으로 가득 찬 2021년 신축년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시의회에 깊은 애정과 힘찬 응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시민에게 부여받은 소중한 권한을 공정하고 책임있게 행사하기 위해 시민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열어 시민의 뜻에 기초한 입법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과 민원 현장 등을 방문하여 직접 보고 듣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응왕시은회는 시민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응왕을 만들기 위하여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언제나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애정어린 질책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다시 한번 희망찬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